귀엽죠? 한번 해볼게요. 지중. 아둘둘 해볼게요. 자 도레모 아는 분1번 쳐봐요. 아 도레모 상대분 해볼게요. 아 오늘 올라갈 거예요. 그럼 연습해요.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. 이제 도배 그만 합니다 이제. 잘 들어요. 아네 오늘 8시 방송인데 느렇게 해서 아네 신청곡이 하날까전에 제가 감주해주세요 연습하고 있으세요? 그동안은 내가 그, 이거 하면서 빵 터지면 안 돼요 연습하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아냐니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해 어? 아냐니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해 오랜만이지? 만나서 반가워 제비야 미 안녕 어린애, 반가워. 호야 누나, 안녕. 자, 서 자. 굵고 짧게 했습니다. <웃음> 내가 성... 아, 치키차카초코서 이건 힘들어요. 괜찮았나요? 전에 이걸로 노래 부르다가 힘들었어요. 명이 펫다님한테 할말 했대. 펫다 형, 열심히 해. 웃음 붙어지면 안 돼. 조그만 해주신데. 초고 외우사. <웃음> 언니가 이걸로 실망을 했었어요. 이 친구 한번더 해줄까요? 우리 산달 오빠는 못 들었지. <웃음> 자, 한번 해볼게요. 한번더 해볼게요, 여러분. 자한번 하고 노래해 줄게 내가 자, 아 교토님 계셨네 <웃음> 교토님 한번 해주고 교토님 어디 갔다 왔어 응 어디 갔다 왔냐고 착해 착하라 못한다 내가 그렇게 하면 못 나가요 나 진짜 자 나라스포도 한번 해볼게요 치키차카 Takato, t 지 k i Takato, Tokoto, Napundi, Tiki Takato, Tiki t a 우리에게 느끼지 밤에도 낮에도 느낄 수 있는 저는 지기 작가 저기 저기 저기 저치 저기 저기 작저저저 사랑하며 살면은 지키 작가 저기 저기 저치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힘들기다기 오, 오랜만에 도레기 저기 저기 저기 고고저고 저기 저기 못기저 이제? <웃음> 잘자 <웃음> 아 모두들 길게 하지 않았죠? 녹색물여니 감사합니다 호연이 누나 잘자요 <웃음> 만약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한번 하겠지 그 외에는 안할 거예요